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같이 갈릴리 전도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진술이지만, 천국 복음의 전파와 주님의 권능의 사역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무력하게 된 사람들의 진정한 회복자이시자, 미리 예언된 약속의 성취자이신, 메시아에 대해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회복의 방식에 있어서 예, 정치적인 메시아의 방식이 아닌 성격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메시아 됨에 대해서나 혹은 주께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회적인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하는데 이는 주님의 주님 되십니다 주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 편협하게 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한쪽 면만 보는 그릇된 관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들의 여러 비참한 현상들 중에 몇 가지만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면 그저 한 시대의 영웅적인 인물로서 본받아야 할 인물 정도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애초부터 계획된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약속된 그 일의 수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오셔서는 그 본질적인 회복과 관련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죄책과 죄의 오염에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명령을 받은 한 인간의 존재로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의 몸인 교회 아로 연합된 존재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일에 여러 면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보금서의 저자 마태는 메시아의 다양한 사역 중에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왕으로 오신 면들에 대해 부각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족보와 세상 왕의 출현과는 다른 그 왕의 탄생 그리고 왕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 왕, 그 왕국의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조직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성격은 천국 복음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베풀어질 산상수훈에서 이것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구약에 예언된 계시들과 연결하여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이전에 예언된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테는 왕적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히면서 순서 있게 전개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며 예수께서는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심에 있어서 일반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예수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물론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왕국의 그 영역이 어떠하며 이 왕국이 어떻게 펼쳐져서 발전돼 나가는가를 차서 있게 기록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차례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응하는 것이라고 아주 처음부터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한 기록으로 구약 성경의 성취를 증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무로니 가로댕,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한 기저에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보나움에 거하게 되셨다는 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내용을 써서 예수님의 천국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성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은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복된 소식의 실현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사야 선자가 이사에서 52장 7절로 10절에 예언했는데 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왕이신데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죄짐 <웃음> 죄를 진 그런 어, 죄짐을 진 메시아로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을 때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이사 선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들과 주의종 예언들이 예수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스가리아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시면서 그 나라 왕의 성격이 세상 것과는 달리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의 공생의 말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대화에서 이런 구약 성경의 성취를 더욱 어, 확실하게 나타내셨는데 그 부분을 보면 에,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는 당신의 사역과 구약의그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일치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도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밝히셨습니다. 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이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을 칼로 쳤을 때 그를 꾸지지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면서 다 이렇게 된 것이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리셨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시하였던 그 보편주의적인 성격이 어떻게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구원을 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적으면서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태가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께 연결하여 증거한 것은 40여 차례나 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계시와 행위계시에 대해서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이실뿐만 아니라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는 천국복음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 하시면서 때가 찰 때까지 대적자들의 모함을 피하여 자신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야외라고 써놓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 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야외라는그 말을 그안쓴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것을 아도나이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호칭도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 마태복음의 주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매어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천국이라는 적합한 칭호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다른 곳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전파하며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어, 어, 그것에서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직접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함으로써 이제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넘어갔죠. 물론, 한시적으로 그것을 넘기셨습니다. 만유의 주제자이시고 만화의 왕으로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다스림 위에 크신 지혜를 역사하셔서 어, 당신의 경영을 이루어가 시는 것이지만 아무튼 한 쪽으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그 그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이렇게 점철 됐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역사를 베푸셔서, 이제 역사를,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분의 다스림을 그 어두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깊은 소식이 되는 것은 그 권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벗어나서 진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 되신 그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일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죽음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한 심판의 그 <웃음> 죄책을 다 안게 됐습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고 그 영생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 영생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부분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야말로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조화로운 통치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자녀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통치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증거된 것이고 약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그 아버지의 완전한 통치를 내다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약속의 실체로 오셨고 그로말미암면 합당한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언약의 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나타내셨으며 언약의 종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중보와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목적은 지으신 백성들이 아버지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그 가운데 제공되어 있는 것들 함께 누리도록 하시면서 그와 같은 위치로 올라서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표준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의 나면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서 다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테는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서 주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자 한 인물이 그 나타나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또집배 계급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그 회복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 진정 모든 어그러지고 아, 변질된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각 나라의 형편은 다 다르죠. 각 나라의 죄된 형편은 다 달라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죄된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해결책은 오직 천국복음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적인 처지이든지 헬라적인 처지이든지 이방의 처지에있든지 간에 저들에게 구원을 주고 깊은 소식이 되는 내용은 오직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이 되는 천국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죄된 세상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추락시키시면서 그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과 이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구약성경에 근거한 권능이라는 점과 예수님의 권능이 그 지극히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정치적인 것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어 명료하게 보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 권능으로 통치하셨습니다. 무작정 무작정 이적적인 권능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에서 혹은 섭리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앞에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의 사역을 찬양하였습니다. 엘리아 사역에서도 뭐 그런 권능의 사역이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아 사역은 아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역이었죠. 엘리사 사역에서 더 극명하게 그 권능의 사역이 나타내 보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사역도 있고, 부활의 사역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도 있고, 아주, 그러니까 그 아주 예표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그리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이신 거죠. 본능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 백성들의 연약한 짐을 짊어질 내용이 이제 이사에서 아주, 어, 충분하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마테는 이상의 일들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토의 권능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어, 시, 이적을 행하는 힘을 가진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고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실 분으로서 그런 권능의 사역을 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보인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많은 자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하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치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웃음>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에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이런 권능적인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저 기적으로만 그것을 요구하거나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런 기적을 베푸는 줄로 크게 오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된 관점으로 주님의 권능의 사역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런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이야 2절에 그시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권능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단순히 저들의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저들의 배후에서 저들을 다스리는 존재를 물리치고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저들에게 내려져 있는 죄책과 형벌에 대해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제 사역,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걸 알리시자 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걸 못 본다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신 것은 저들이 범죄함으로 뭐 모든 것이 다 잊어지고 왜곡되게 됐는데 그리고 그럴 땐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일로서 오셨고 또 그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권세자의 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느라고 그 권능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무슨, 대머리가 뭐 털이 나고, 손가락 잘라진 사람이 뭐, 손이, 손가락이 길어지고, 그, 그냥, 암할감이 금리로 바뀌고, 이런, 이런, 지, 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사역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현실적인 문제를, 그,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사역의 의미를 모르고, 그런 걸 겉으로 흉내 내는 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집회에 안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신앙 초기에 그런데 많이 가 봤습니다. 몰라 가지고. 그 그것이 그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고 또 그런 또 소개를 해 가지고 그런데 가 봤어요. 이게 실제 뭐 신비한 일들이 거짓 이적이죠 주님이 하시는 이적이 아니고 그 구속사역과 관련된 이적의 내용이 아니니까 그건 다 거짓 이적이죠 흉내내는 일이죠 이적. 사단도 다 주님을 흉내낸다고 랬잖아요 주님의 존재됨을 흉내낸다고 했어요 3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용과 짐승 에? 그런 존재로 어 있고, 막, 죽은, 개시록에 보면 죽은 자가, 죽었던 존재가 막 살아나는 것, 부활도 흉내내고,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다 흉내내요. 모사꾼들이다. 그러나, 그 참된 사역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않고, 본질이 목표하는 대로는 나아가지 않는 것. 항상 그래요. 현상적으로 뭘 해결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제, 저들을 다시 또 자기들 휘하로 끌어오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거짓, 거짓의 아비들의 졸개들이니까 다 그렇게 속임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속여서 하나님 아, 앞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다시 자기 앞으로 끌, 끌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 교회, 교회와 인교 교인들이 주님의 권능의 통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죠? 권능 그 자체를 바라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권능의 사역은 기회시의 완성과 관련되어 있고 당대의 주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우리의 메시아 되신 물을 믿게 하려는 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점이 없는 이적추구는 신비주의 아니면 기적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잠깐 참조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토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례자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께 나아가서 질문하게 했는데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렇게 질문하도록 했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게 에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메시아의심을 입증하는 일로 그런 이적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구약의 언어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웃음> 이적 자체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적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깨우쳐서 바로 믿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웃음> <웃음>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들의 그,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그, 어떠하고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응하는 차원에서 예수께서 이적을 가르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의 연계에서, 그 연장선상에서도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까지도 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필요지 않네. 성경 계시가 완성된 뒤에는 그런 이적이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적적인 일들을 근거로 해서 이적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이적 자체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42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어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세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언이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 솔로몬이 그리스를 예피하는 존재였잖아요 그 다윗 언약 가운데 그 분명히 그것이 사무엘하 그7 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이제 다윗 궁을 지어놓고 민망한 생각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는다 하면서 그 표적적인 일로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이루게 저 짓게 하시는걸 보여 주셔요. 그것은 결국은 솔로몬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제 그뭐 솔로몬 성전은 다 이제 예루살렘 파괴되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놓고 그 옛날 성전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그 현재 성전의 그 허술함을 보고 탄식한 노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로이 주전 20년부터 그그저 예수님 이 사역하기까지 그 개축을 중축을 했는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 게시의 내용은 결국은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실 그 존재를 나타내는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셔서 구속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그 구주로서의 역할을, 하, 일을 하시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그 표적을 그냥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미 보여줘서 확실히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또 다시 보여달라니까. 야, 보여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 기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가르치고, 이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내다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쓴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과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한 기록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아래서 매여서 일생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참된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언약의 주의자, 언약의 종으로서, 또 언약의 재물로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음. 그, 그, 그, 메시아의 사역의 다, 사역, 사역의 다양한 면을 구약계시의 그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국면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일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적을 요구하니까, 주님은 안 하시는 거죠. <웃음> <웃음> 아무튼 그 지금 단순히 연약한 게 아니고 동무지 스스로는 구원을 될수 없, 구원이 될수 없는 그런 존재를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웃음> 좀 전에도 보았지만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죽음에 내어준 바 되셨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권능으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백성들의 근본적인 연약과 죄의, <웃음> 그 죄의 문제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 초두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 소개할 때, 그가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왕으로 오신 인자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웃음> 위에서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와있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나와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을 오해하여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주시는 것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좋게 여겨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피해서 산으로 떠나서 홀로 계셨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들인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비치시는 것에 대해서 옳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세계의 보편구원을 위한 속죄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몰라보고 자기들의 나라에 국한되어 그 왕권을 축소해가지고 주님께서 어 축소해서 바라보는 그들의 그 시각을 주님이 싫어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신 거죠. 주님께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만족과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고려한 속죄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죄책과 그 형벌의 고통 속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두번 밖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과 19장 17절 두 번에 걸쳐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이제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게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주님께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일을 하신 거죠. 물론 여기서의 생명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특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타나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졌고, 그래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참다운 깊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25절에 보면 이 영생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강조하는 특성상 영생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로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으로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생명이다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개인의 구복 강령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한 단체의 그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볼때 참된 교회를 볼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19절에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어요. 음. 그 반석교회 베드로의...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 그 말은 엄청난 내용이 함, 함이 되어 있는 거죠.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언약의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 오셔서, 그, 그,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 한시적으로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했죠. 하나의 나라에는 그 가라지가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술 취하는 자 가늠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웃음> 한시적으로 그이 기간이 허락된 것인데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웃음> 예수께서 속죄주가 되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은 개인의 차원의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외적 장애가 없이 부르심을 받을 자들로 하여금 속죄를 받게 하고 <웃음> 어, 생명을 주신 까닭은 그리도의 신령한 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 연합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이 교회는 본질의 교회 혹은 보편의 교회라 할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땅 위에서 볼수 있는 형식을 취하여 나타나며 그리토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교차적으로 사용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동일한 어 본문과 동일한 맥락의 사건 진술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마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진술보다는 천국의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정하신 나라의 어떠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에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말씀과 행동으로 그 복음이 되는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오염 가운데 죄의 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당신이 다 짊어지셨다. 그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죄 없는 분으로서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그게 우리에게 깊은 소식이 아니에요 죽음에 매어있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이제 기꺼이 자원해서 죽을 줄 아는 주를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주누의 자유의 복음을 받는다. 자신의 인격과 사역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자신이 신이시지만 만물의 창시자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이시지만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셔서 온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 그 나라의 도래와 관련 지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으로 때가 찾고 하나님,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미 속에서 예정하셨던 때가 되어 이제는 회방하는 세력은 다 멸해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 그것이 임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나 재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구약 배경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시안한 일을 똑같이 행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허, 그런 그 일들이 있다고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적적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된 것으로 기뻐하라 인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것의 결과물로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얘기할 때 선택을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이미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 감사하고 감격된 일은 그걸 핑계로 죄를 더질수 있어요? 더 게을릴 수 있어요? 더악한데 머물 수 있나요? 없어요. 그, 그걸 알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선택은 제일 뒤로 얘기했다고. 왜냐면, 선택을 먼저 얘기해놓으면, 숙명론적으로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할줄 알고. 미리, 그, 제일 마지막으로 뺐어요. 선택을. 선택이 가장 사실 앞던 것인데, 인간의 죄성을 알고, 그걸 뒤로 뺀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싱클레어 포거슨, 장로교 조직 신학자가 그 성도의 삶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그런 말미암는 성화를 얘기할 때 웨슬레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선택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하이퍼 칼빈인 칼빈인. 하나님이 다 했지 뭐 우리가 뭐할게 있나 그리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알면 기뻐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49편에서 10편 149편에서 읽었어요. 속고 치고 수금 춤을 추면 그춤은 뭐 막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준비죠. 예수 그리토 안에서 그 구원을 그저 말씀으로만 알던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형제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의와 공도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나는 뭐 아무것도 안하는데 그건 진짜 악한 종들이에요 하나님 것을 악용하는 아무튼 여기서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점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마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하여 그는 완성에까지 아직 역사적인 행보가 남아있음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구약의 예언에 일의 성취자이자 완성자로 어, 이 종말의 날에 오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14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으로 역사를 크게 둘러고 나누고 전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구분을 지어 또 가르치셨는데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 한시적인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이 세상은 끝나게 되며 의로운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와 심판을 위한 재림 그리고,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의 종말론, 악한 자들의 운명, 새롭게 도래할 하나의 나라의 영원성 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감남산의 그 종말론 강화에서도 보면, 현 시대적인 특징과 장자 모든 것이 완성될 그때에 대한 증거가 극명하게 대조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찬식에서는 주님께서 현 시대의 성격을 고난과 연결된 것으로 특징적으로 보이시며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웃음> 또한 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은 그 성격상 강요되거나 억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면서 시그 복음으로 생명을 받아 천국을 증시하는 교회원들은 이 시대에 주께서 가르치신 의로운 방식을 좇아서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보편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야 할 것을 <웃음>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도 억지로 강요하고 그 억지로 주어서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이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너도 나도 오니까 다 좋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어요 <웃음> 이게 사실 현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또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택, 택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있고 핑계치 못하도록 가라지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뭐 의쟁이 뜨쟁이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매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그걸 위해서, 인본주의, 그러려면 인본적인 정책을 쓰겠죠. 사람 끌어모으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직접 통치하시는, 그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사람이 통치하면 그사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잠깐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방식대로 제자들도 살게 하시는 거고 주님의 교회도 같은 방식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능적인 은총을 받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며 힘써 살아가야 할 것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법정적인 만족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완성하셨으므로 그 무한한 축복을 받은 자답게 그 결과를 현실적으로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원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열매가 뭡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리토의 품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거죠. 그 율법을 순종해서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돼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이제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시 공간 속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죄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게 괴로운가?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 힘을 얻게 하시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 속에 속한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도 안에 도,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상고했습니다 예수 그리토는 구약에 예언된 하늘나라 왕으로 오셔서 말씀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어 죽은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또 증거하는 기관으로 하나님 나라 기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된 사실의 중앙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자답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겨 의를 행하며 약속하신 완성 때를 소망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믿는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과 의의를 온몸으로 열매 맺어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의 책무에 기도하겠습니다.